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게뭐 엄청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족 기쁘게 했으면 같이 창출된 거예요. 그걸 사람 불러다 기쁘게 해보세요. 얼마가 드는지. 여러분이 싸게 해결하시면 훌륭한 거. 그렇죠? 비싼 식당 가서 돈 내고 그 기분 낼 거를 싸게 해서 그더 행복감을 느끼셨다. 그 엄청난 창출이죠.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인정받는 시대로 갈 겁니다. 예전에는 딱해결하된 거. 획일화된 상품, 획일화된 과정, 대량 생산 이런 게 주였다면 앞으로는 한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게 진짜죠. 만족감이 와야 진짜인 거잖아요. 구체적인 섬세한 만족을 더 추구할 거예요. 또 인공지능 로봇이 못하는 걸 인간이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런 데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. 더 로봇보다 더 섬세한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게 인간이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. 그런 분야가.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. 박찬호나 그런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마시라. 왜냐 그분들도 운대가 맞고 다 여러 가지 맞아서 또간 그 거지 그분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글로벌 안에 공 집어넣는 거 평생 연구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평생 여러분이 만약에 주방에서 요리만 했다고 해도 그게 가치는 가치가 요 그게 인류 호텔 요리사랑 결국 뭐가 다른데요.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뭔가를 했다. 또그 밖에서 그돈 버는 분들 입장도 또 그렇잖아요. 내가 돈 버는 기계냐?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더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갖는 의미인 거죠.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그 시대에 운이 만든 거죠. 내가 가진 재능이 우연히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걸로 또더 많은 부도 얻을 수도 있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니에요. 내가 하는 일이 또 근본적으로 고귀하다 이런 건 없어요. 사람들 마음이 그때그때 뭘더 선호하고 뭘로 감동받느냐 이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.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는다고 10년 뒤에도 계속 인정받는다는 게 없어요. 사람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다 보면요. 그 시대에 또 어떤 여러분이 지금 전혀 무시하는 재능이 그때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재능이 더고귀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는 그 재능에 얼마나 보살 정신을 넣어서 하느냐 그게 우주적으로 제일 가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니까 결국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 더 보살도를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다 보면 그러니까 운도 맞고 내 재능도 거기 마치 맞고 하면 좀더 하는 거고 만약에 같은 재능을 다른 시대에 갖고 태어났으면 별 볼일 없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시대 그 시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재능하고 사회가 원하는 거랑 내가,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다 따져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런 길을 택하시면 되지 꼭 다른 사람은 엄청난 재, 재능, 귀한 재능을 타고나는데 나는 대개 이것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들어가 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. 뭐, 인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뭐, 직업 그 하는 분들, 결국 뭐, 컴퓨터 좀잘 다루거나, 뭐, 그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. 그게 지금 딱 필요할 시기니까 그 사람들이 연봉이 좋고 다 이렇게,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.